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처음이 중요하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자 그렇다면 나의 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오늘은 믿고 걸러야 할 보컬 트레이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트레이너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까기 바쁜 유형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라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서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정보를 만나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숨기기에 급급할 거예요. 몇몇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두 번째로 노래를 디렉팅할 때 음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발성으로만 분석하는 유형입니다. 보컬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분석할 때 발성으로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분석할 때 선율감이나 리듬감 그리고 그 노래가 가진 색깔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창법을 썼고 여기는 성대접촉률이 어떻고 여기는 호흡이 어떻고 이런 발성적인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발성이 아무리 좋아도 노래를 잘못 부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답니다. 세 번째로 말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시범을 보이지는 못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말하기도 귀찮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몸으로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지식은 머리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현란하게 설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충분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고 정해진 루틴으로 가르치는 유형이에요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선생님 혼자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컬 트레이닝 방식은 1대1 방식이고 충분히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를 뿐더러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학생분의 템포에 맞춰주지 않고 본인의 템포대로 가르치는 경우라면 마치 온라인 강의를 멍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유형입니다 어느 날한 제자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땡땡근이 뭐예요? 저는 그 땡땡근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글링을 해 보았는데요 정확히 한 명의 보컬 트레이너 분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그 분은 무언가를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그 단어를 만드셨겠지만 하지만 이미 보컬 트레이닝 체계는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음성학이나 벨칸토, SLS처럼 말이죠 이 경우에는 이미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트레이닝 방식들을 좀더 공부를 해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래를 배우는 초반에 노래만 늘면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나눌 때 나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긴 해요. 여섯 번째로 담배나 술을 즐기며 목 관리와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술 담배를 즐기는 그런 프로의식이 부족한 트레이너에게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래와 발성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트레이너의 마인드나 멘탈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본인이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음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술 담배를 해도 발성에 전혀 지장이 없어 노래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인생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믿고 걸러야 할 보컬트레이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한때는 술 담배를 즐겼던 적이 있었고 제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숨기기에 급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러는지는 저도 이해는 할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보컬 문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노래를 배울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좋은 트레이너 만나서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